작년 4월 15일 총선이 있었던 그날 저녁의 충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수십 군데의 선거구에서 야당이 우세하던 상황이 자정을 넘기면서 모두 여당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표가 기울었던 그날의 기억이 나십니까? 그로부터 거의 1년여 시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그 후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현직 국회의원 25명이 개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둘째, 증거보전을 해야 하는 선거구 숫자가 자그마치 100여 곳이 넘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4 1로 선거에 불복해서 제기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사건은 모두 12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제기된 선거소송 13건에 비해서 무려 10배가 많습니다. 선거가 만약 무결하다면 이렇게 소송이 폭증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3천여 명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 선거 X의 고발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혹시 3천여 명의 일반 시민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은 일개 시민들이며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한 그런 개개인들입니다. 이거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이세 가지의 객관적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 하는 주장이라면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음모론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거니 하겠지만 막상 10배나 폭증한 120여 건의 선거무용 소송 사건이 제기된 것 하며 자발적 소송 참여자가 3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아무리 귀를 막았던 사람이라도 이번 선거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모든 언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선거 액세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정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도 단한 군데에서도 심층 보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증거를 가짜 팩트체크로 뭉개는 방송사가 일부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야압이 있었기에 그랬는지 그들은 자신의 당선에 안도하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볼 뿐입니다. 셋째, 선거 x 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은 그 도우를 지나쳤습니다 특히 같은 당에서 의원을 하던 하태경은 가장 선두에 서서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조롱을 해대는 것은 이상하다 못해 왜 저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문제는 선거 x 의 논란이 이쯤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대선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엄청난 선거 X가 벌어지고 산더미 같은 증거가 쌓여 있는데도 트럼프조차 각계각층의 점조직처럼 포진해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때문에 그들의 복지부동과 비협조 때문에 선거를 되돌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도 할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민과 전 세계인들에게 그동안 숨겨져온 몇 가지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 때문에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림자 정부로서 얼마나 자기네가 원하는 권력을 만들고 싶어하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인스트림 언론들이 일사불란하게 선거 액세를 뭉개버리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CNN의 사장을 비롯한 간부회의의 녹취록은 그들의 목표가 선거 액세를 덮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덮을지 그 보도 방법까지 제시된 것이 드러남으로써 이것이 단지 설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전세계에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민주당과 야합해서 선거를 약탈해 갔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세계 지배의 야욕이 얼마나 크고 집요한지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트럼프 계정을 차단하고 팔러를 옮기려고 하자 팔러를 서버에서 퇴출시키면서까지 조직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시스템상에서 제거한 그들의 충격적 행동은 빅테크 기업들이 민주주의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전세계에 각성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국가도 애국이라는 것도 없고 오로지 이익공동체이자 권력공동체인 딥스테이트, 그림자정부, 자신의 이익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중공에게 미국의 심장이라도 갖다 바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의 적극적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엄청난 공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권교체에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을 인식했고 그래서 그들이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여러 증거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언론, 빅테크 기업들,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선거 액서 주장과 수많은 증거를 속된 말로 모조리 뭉개버렸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선거 X 소송은 어디쯤 가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대부분의 선거에 대한 소송전은 그 특성상 신속한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4, 5개월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소송은 거의 1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는 등 이전 정부 시절의 대부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부러 소송의 진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원 측은 통합선거임명부와 전자개표기 그리고 서버 등 결정적인 선거장비에 대한 증거물 보존신청을 기각해버림으로써 의심을 샀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는 지난 4.15 선거의 선거기록 일체가 담겨 있어서 민경욱 전 의원이 핵심 증거로 지목하고 인천지법의 서버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냈었던 것입니다. 세번째, 대법원 측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소송 당사자에게 부과하여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전자기표기와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허용하되 포렌식 비용으로 1억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감정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법조인들조차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현주 전 의원이 낸 부산 남구을 지역구의 선거무요 소송의 재검표 기일을 3월 31일로 잡았다고 검증기일 통지서를 보냈는데 무려 선거 감정료 및 재검표 비용 8,850만 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에 담긴 대법원의 꼼수에 모아집니다. 소송 당사자에게 포렌식 비용 1억 8천만 원, 감정료 및 재검표 비용 8,8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마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돈 많아? 이돈 내고 소송할 수 있겠어? 어디 한번 할수 있으면 이돈 납부하고 한번 해봐 소송할 때는 해봐 선거의 무결성을 검증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입후보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지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더욱더 대법원의 이러한 과도한 비용 설정을 순수하게 볼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파이낸스투데이지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만약 관련 소송 자체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검증료와 감정비를 책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적인 비난과 함께 법적인 처벌도 따를 수 있다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근에 어떤 소식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심장을 얼어붙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인 선거엑스 조사단이 작성한 2020 대한민국 선거엑스 보고서가 책자 형태로 나온 것입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13일 sns를 통해서 오늘 사이로 선거엑스 부정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라고 밝히고 보고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총 660조 개 책자는 1권 2권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책자의 서문은 국제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케이시 팩 애니첸 공동의장이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보고서격의이 책의 결론은 이미 여러분이 예상하시고 이미 짐작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제조사단이 이러한 결론을 내기까지 민경욱 대표의 그간의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모두가 걸어간 길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에 대해서 역사는 더 크고 더 높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길을 걸어간 민경욱 국토본 대표의 노력에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제조사단이 이미 결론을 낸 마당에 사법부, 특히 김명수가 있는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